안녕하세요 c m 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요한 컨텐츠죠 바로 토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플레이하다 보면 여러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토벌 임무는 이우주머리들과 다시 겨룰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난이도가 존재하며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 할수록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벌은 영지를 습득한 이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지 안에 토벌 게시판 혹은 좌측 UI에서 토벌 메뉴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메인 의뢰를 진행하다 보면 정의 우두머리를 만나게 되는데 정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면 토벌 우두머리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토벌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토벌 입장권이 필요한데요. 입장권은 토벌 추천서 3장을 교환하여 한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벌 추천서를 무작위 교환할 경우 현재 개방되어 있는 우두머리 중 무작위로 입장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간혹 일정한 확률로 특수 추천서를 획득할 수 있는데 특수 추천서는 특수 입장권으로 교환하여 특수 토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 토벌은 클리어 시 기존 토벌 보상보다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 추천서는 매일 자정에 초기화되니 꼭그 전에 사용해 주세요! 토벌 준비를 누르면 권장 전투력, 난이도 선택과 획득 가능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벌 우두머리 지식 1레벨당 1배율이 증가하며 배율을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난이도를 반복 재시작하는 방법과 적전 전투력의 난이도까지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하여 토벌 시작을 누르면 토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벌 연속 시작을 통해 특수 토벌을 제외한 일반 토벌 입장 횟수를 모두 소모할 때까지 순서대로 반복 재시작됩니다. 완료한 난이도 중 적전 전투력의 난이도로 자동 설정되며 해당 우두머리의 최대 배율 또는 최소 배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벌 도중 사망시 연속 토벌이 종료되는점 참고하세요. 더 높은 토벌 우두머리 난이도를 클리어할 때마다 지식 경험치와 보상이 더 증가하고 종복 보상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상승시켜 클리어하고 최대한 많은 보상을 획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에이드미 드리는 팁! 바밤 난이도 상승으로 진행시 최소 배율로 낮추고 클리어해주세요 소모되는 입장권을 최대한 아끼고 이후 반복 재시작 혹은 연속 토벌 진행 시 최대 배율로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벌은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보상을 얻게 됩니다 고대 금주화를 얻을 수 있고 흑정력 레벨을 높일 수 있으며 강원석 파편과 강화 재료, 은하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 전투력 상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두머리 지식을 획득하면 현재 캐릭터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가문 내 모든 캐릭터들이 적용받기 때문에 우두머리 지식 획득은 전투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두머리 지식 레벨 총합에 따라 받는 전투력 보상이 있기 때문에 토벌을 통해 보상과 전투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토벌 콘텐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벌 콘텐츠에 더 업그레이드된 상위 콘텐츠. 하둠 토벌은 차후에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가이드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타강사 c m a d 였습니다 Continue!